땅바닥 다진 닭발바닥 발자국 땅바닥 다진 말발바닥 발자국 라이 얼드 인유1띠엔 말발 윈서더 얼 출라로 말발 말발바닥 발자국 왜 라이 그렇 다온의 외가는 외종에 있고 다온의 외속모는 윗마레 있다 어윈마에왜 쟤스 윈마레에 있다네 윈마레에 있다 그래서 군수 공장 공장장의 공성 전차 전차장이 고르고 고른 고르곤 非常好, 来十九. 만점 만점에 만점을 맞으면 만점을 맞았으니 만점을 맞은 것이다. 와우, wow, 이인이 개인 택시에 개인기로 어기인 again 어기인을 외계인에게 불러준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면 사람 구실을 해야 사람이지. 해공원의 봄벚꽃놀이는 봄벚꽃놀이보다 반봄벚꽃놀이니라. t 네. 每个都你现在都有点到可以慢慢的给它省掉啊 나이 네, 아시 깊은 산속 붕어이는 부엉 부엉하고 깊은 계곡 꿰꼬리는 꿰꼬리 꿰꼬란다. 어스 앞집 꽃집은 장미 꽃 꽃집이고 옆집 꽃꽃집 집은 뷰립꽃꽃집이다 아, 앞집 꽃집은 장미 꽃 어, 꽃집이고 장미 꽃꽃집이고꽃집이고 네. 아, 아, 앞집 꽃집은 장미 꽃 꽃. 집이고 옆집 꽃꽂이 집은 튤립 꽃 꽃꽂이 집이다. 꽃집이고? 어, 짜잔. 빽꽂이 집은 장미 꽃꽃 집이고 옆집 꽃꽂이 집은 튤립 꽃꽃꽃 집이다. 꽃꽂이 집이 다 꽃꽂이 집이다. 네, 네네네꽃 집이고? 이꽃이집이꽃꽃이 집이고? 이꽃집꽃꽃집꽃이 꽃꽂이 집이 꽃꽂이 집이다꽃꽃 집이고? 꽃이는꽃 집이고? 꽃꽃집이꽃 집이고? 오, 이십사下次再给我听있어 오, 기 내려오는 별똥별은 빛나는 쌍번 별똥별인가, 빛나는 쌍번 별똥별인가? 오케이, okay, 이십 몽실몽실 두리몽실 감기 같은 내 얼굴, 몽실몽실 몽실 두리몽실 호박 같은 내 얼굴. 没 앞집 반방 장판장은 노란 꽃 장판장이고, 뒷집 반방 장판 장판장은 빨간 꽃 장판장이다. 자, 어最 빨간. 빨간 꽃 장판장이다. 对，长板长，这边。 네, 장판장이다 최후의 장판장장이간 장판장 변은 어. 장판장이다. 어. 장판장이다. 에도 초롱이는 치솔에 치약을 묻혀서 치카포카 치카포카 치솔질을 해요. 치솔질을 해요. 자솔질을 해요. 치솔질을 해요. 치솔질을 해요. 해요. 오케이. 오빠, 만마님 어. 하우. 특께토키끼기는토기 돕기 튀긴토 땅콩 기다 와우. 오케이. 好谢谢老师辛苦了付老师你好好哦有功课2 4我看一下 o k okay, 来집은 장미 집이고 옆집 집집이다来再给我听一次非常好来练到哪里 또 우리는 우리를 부리는물이라 불리는 돌보리를 또를뿌리를 내리는 것뿐임 非常好. <목소리> 리를 <목소리> 내. 예, 죠 이병원 병원의 원장 이병원 원장의 이병원 원장 원장실에 들어가기 위한 원장실 키.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리가 문을 도로록 들르륵두루룩 열어는가 도로록 들르륵두루룩 열어는가. 中, your own, to be a 我们是分 t 的 g 不 o 所以我 m 不 a 把 i f f e 音移到这 k 去我 d 不 f t 成是 n g Say, woman, boy, but take a take a in, eat out t n o 的音那的字要怎去呢成是是对 r u 여러는가. 네 자이스. 네. 도토리가 문을 도로록 두르륵 두로록 열어는가. 도르 두르륵두로록르 열어는가. 또 오케이 회장 <웃음> 요더 <웃음> 건너 장서방네 지붕에 앉은 수탈근 큰 장서방네 수탈기냐 작은 장서방네 수탈기냐. 오케이 원준 장이 없어서 장을 구하려 장에 갈까 했더니 장이 앞... 구하러. Uh -huh. 장이 없어서 장을 구하러 장에 갈까 했더니 장이 아파서 장에도 못 가고 장 맛도 못 봤다 굉장히 좋아요 37 정경 담당 정 선생님 상담 담당 성 선생님 강담 담당 강 선생님 중앙 담당 동 선생님 탱글탱글토마토를 통째로 한 입에 먹을까 통글통글토마토를 토막 토막토막 썰어서 나눠 먹을까 굉장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사니다 몽이 안녕하세요 안녕 몽이 네48 네, 담임 선생님의 담당 과목은 도덕 담당이고 담임 닮은 담임 선생님의 단골팁 담큰 주인은 박장에서 닭무이를 주는 게 그의 취미다. 와우. 무식해서 무시당한 문신은 아? 무해서무해서 무시당한 문신은 안 무식해서 무시한 문신보다 무식해서 안 무식해서 무시한 문신은 아, 무식해 무해서 무시당한 문신을 무식했다. 어, 어. <웃음> 문신을 무식했다. <웃음> <웃음> 무신을 무시했다. 네. 무신을 무시했다. 모신보다 무식해서 오케이, 네, 다시 무식해서 무시당한 문신은 안 무식해서 무시한 무신보다 무식해서 안 무식해서 무시한 문신은 무식해서 무시당한 문신을 무시했다. 非常好, 완전没有听. 더 건너 신진사 집 실황 위에 얹은 청동청정미가 청차줍살이냐? 쓰른 청동청정미 청차줍살이냐? 안 쓰른 청동청정미 청차줍살이냐? 오케이,非常好. 저 이거, 이거. 시렁 위에, 시렁 위에, 이응 레인 시렁 위에, 시렁 위에, 시렁 위에, 시렁 위에, 시렁 네, 위에, 시렁 위에, 네, 지식한... 시렁 위에, 시렁 위에, 시 시렁 위에, 언젠 청에청정리가청차조에시냐 네, 위에, 시렁 <웃음> 위에, 시렁 위에, 시렁 시렁 위에, 시렁 위에, 시렁 이에 시렁 위에, 시렁 위에, 시렁 위에, 시렁 위에, 시렁 위에, 시렁 위에 네, 저 건너 신진사집 실황 위에 실황 위에 실황 위에. 저 건너 신진사집 실황 위에 얹은 청동 청정미가 청차 접살이냐? 청정미가 청정미가. 어. 청정미가 청차 접살이냐? Uh -huh. 원주 오케이, 다 전들. 메이 문제, 네. 차프 퍼프 김과 지수 차코프는 라흐마니 노프의 피아노 콘체르토에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 트 웨이트를 보며 파워 에이드와 포테토 칩 그리고 파파야 등의 포식하였다. 나의 종점에 파워 파워 어. 에이드와 파워 에이드와 포테토 칩 포테이 포테이토 칩네 포테이토 칩 그리고 그리고 파파야 등의 포식하였다. 등의 등에... 등에... 어, 등에? 등을? 등을? 아이세. 파워 에이드와 포테이토 칩 그리고 파파야 등을 포식하였다. 오 님메우네 네, 전 구워 그리고... 제가 요즘에 있아이이시프포김과차는나노프의 피아노 콘츠르토의 선율이 흐르는 영화 파워즈 웨이트를 보며 파워에이드와 포테이토칩 그리고 파파야 등을 포식하였다. 다시, 이 쭉. 파워에이드와 포테이토칩 그리고 파파야 등을 포식하였다. 네, 이제는 없 난 워야, 진짜 오야 진짜 우왕 청심환 심장 만신창이와 술취환 마술사의 아구창 삼지창 감기 쪽 수강 신청 원색적 선실력 먼친척 사실은 여보 친정. 와우. 네, 스치. 그집 콩밭은 검정 콩밭이고 내집 콩밭은 강남콩밭이며 검정 콩밭 옆에 강남콩밭이 있고 강남콩밭 옆에 검정 콩밭이 있다. 스스로. 우리 집에 안간 깡통이 두개 있고 깡통이 한개 있습니다. 깡통은 깜깡통과 안 깜깡통 모두 세 개입니다. 와하하하 wow, 45. 된장 공장 주방장과 김 공장 주방장은 박 주방장이고, 마늘 공장 주방장과 파 공장 주방장은 곽 주방장이다. 아, 좀기서 된장 공 된장 공장 된장 공장 주방장과 然后장面방장은面주没有给고们장 공장 주방장과 김 공장 주이고 된장 공장 주방장과 김 공장 주이고된 된장 공장 주방장과 김 공장 주방장은 이고된 각 주방장이고 마늘 공장 주방장과 파 공장 주방장은 곽 주방장이다. 와. Wow. 아. <웃음>